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또 지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또이이 이 시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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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 계실 것 같고 또 코로나가 요즘에 뭐 아주 심각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저희는 성소국에서 그 이제 신학생들 그 다음에 성소국에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봉사해주실 평신도 봉사자분들과 함께 모임을 하루 모임을 이제 앞으로 내년을 위한 이제 모임을 이제 잘 다행히 이렇게 별탈 없이 잘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구는 교구청은 이제 내일 내일이죠. 원래는 뭐 내일 모레 새벽이지만 내일 저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유용식 나자로 대주교님이 이제 드디어 가십니다. 로마로. 네, 예, 진짜 하룻밤 자면은 이제 떠나시게 됐네요. 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와, 이제 아무튼 큰 변화의 시간일 것 같아요. 주교님도 그렇고, 또 우리 남아있는 저희들도 이제 새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길을 찾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주교님이 이제 가시게 됐다는 거 얼마 전에 하나 조금 조금 무식한 소리 드리면 그, 그 저희가 제가 목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병천에 꼭 목천에 가시면 그 집에 가서 순대를 드십시오 신짜집인데 엄나무 아우네 엄나무 순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대집이 있는데 그 형제님 거기 이제 사장님의 사위가 되죠 예. 네. 형제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아 주교님이 이제 로마로 가시는데 그그 그 뭐야 순대를 우리 순대를 맛있게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가시기 전에 꼭좀 대접을 해보면 좋겠다. 아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단골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죠. 그래서 음, 그러냐 그러면 갖고 오셔라. 지난주 목요일 날이 저희들 이제 교구청 사는 신부님들이 주교님하고 마지막 이 송별회식을 했는데 그때 갖고 와라 그러면. 그래서 알았다. 그분 이제 갖고 오셨어요. 이제 순대 뭐 이렇게. 막창 철판 볶음뭐 하고 순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근데 이제 조금 주인님하고 사진도 좀 찍고 싶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식당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유명인사가 아잘 먹고 갑니다 뭐뭐 뭐 누구누구누구 사인하고 뭐 얘네들 그런 것처럼 사인도 하나 갖고 싶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그거를 그런 얘기를 또 주인님한테 하기가 어려운데 또 근데 그분들이 직접 병천에서 또 이것까지 갖고 오셨지 또 그렇게 하기 원하니 뭐 이거. 이제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아유 주교님이 이거 참잘 이렇게 해 주실까 사진도 찍어 주시고 글도 써 주실까 과연 아유 이거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저녁 식사 시간 여섯 시인데 다섯 시반 오십오 분쯤에 주교님이 식당 내려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 주교님 이분들이 이제 직접 순대도 갖고 오시고 우리 사제 연수 때도 순대를 또 이렇게 그 집이고 거기서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특별히 또 오늘 갖고 오셨다고 주교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 그러냐고 사진도 글씨 글좀 뭐 하나 이렇게 잘좀 이렇게 써달라고 했더니 주교님이 아주 기꺼이 너무 기꺼이 막음 최고의 맛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문구가 너무 재밌었어요 로마에서도 생각날 것입니다 딱 써갖고 교황청 성직장 장관 유흥식 나자로 이렇게 딱아 그거에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그죠? 큰 사람이시고 좀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귀찮으실 수도 있고 뭐 식당에 그렇게 쓰는 것도 뭐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쁘게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막 이렇게 신나게 또 해주셔서 아무튼 재미난 일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너무 기쁘게 그런 걸 보면 그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참 그게 이제 그분의 삶이시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누구도 누구도 환영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함께 뭐 사진도 찍어주고 뭐 특히 주변님 옆에서 보면서 요새는 인터뷰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 하튼 여 기꺼이 막 너무 기쁘게 에너지 넘치게 해주셔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또 이제 잘 가시게 됐으니까 이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잘 거기서 큰 역할을 해내시기를. 기억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오늘 복음을 조금 같이 예, 이렇게 읽고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예, 오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리스터님 참미합니다. 네 오늘 계속 요즘에 그죠 하늘님 나라 하늘나라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군중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좀 제가 좀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것은 하늘나라는 처음에 밭에 숨겨진 보물 이라고 하셔, 하시고 그죠? 밭에 숨겨진 보물이다 숨겨져 있는 보물이죠 그러니까 쉽게 뭐 이렇게 드러나는 그냥 얻어 걸 얻어서 이렇게 막막 막 아무데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이라는 것도 이제 같은 의미죠 감춰진 숨겨진 보물이라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카넬라라는 좋은 진주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좋은 진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러니까 카넬라라 숨겨진 보물 좋은 진주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앞에도 마찬가지로 숨겨진 보물이니까 숨겨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죠. 숨겨졌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밭을 갈든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그 보물이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죠. 또 숨겨졌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냥 막 널브러져 있는 보물이 아니라 그 숨겨진 것을 볼줄 아는 사람, 감춰진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고 이제 다, 가진 걸다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산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물이 아무리 감춰져 있지만 내가 찾지 않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 사람 찾아야 찾는 상인, 찾는 그 행위, 찾아가는 그, 그, 그런, 그, 그 여정 자체가 어쩌면 이제 보물을 마,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여정이 아닌가. 그래서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이제 찾기 위한 어떤 우리들의 그 뭔가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계속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째 벌써 이제 두주세 주째 같아요.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아주 계속 할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 주제로.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목표, 목적과 목표가 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어떤 전략과 우리가 그냥 그냥 반복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겨듬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행, 행위가 아니다 형식적인 행위가 이제 아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분명한 목적은 이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좀 조금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좀 하느님과의 일치 조금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하느님이 되는 거 우리와 일치하니까 우리와 하느님이 하나가 되는 것 신화 뭐뭐 뭐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운 얘기로 하자면 네, 예, 그래서 이런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큰 목적이라는 거죠.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일치. 그,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일치, 그죠? 그런 거 한번, 예. 목적은 쉽게 어떤, 이렇게, 목표는 그걸 향해 가는, 이제 어떤 전략일 수 있고, 수, 이제, 예, 목적을 향해 가는,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 측량이 가능하고, 절, 수정이 가능한, 마치 다리 같은 이제 징검다리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목표들인데 정말로 우리의 목표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 뭐전략이라 하는 방법들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수 있겠죠 그 목표들이 그런 행위들이 나를 목적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되게 유심히 이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는, 그냥, 목, 목표, 그냥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정말 나를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하느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일치로 이끌어주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굉장히 상호, 굉장히 밀접하게, 당연하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이 목표가 목적으로 나를 이끌지 못한다면 이제 수정하는 거죠. 전략을 수정하듯이, 이제 방향을 틀듯이, 이제, 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 신앙생활이 내 안에서 하느님과 나의 일치를 점점 이렇게 이루고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느님하고 진짜 일치했을 때그 느낌은 어떨까 그런 상상 좀 우리 좀 거창하긴 할수 있지만 우리 목표가 그 목적이 그것이 돼야 되지 않는 하느님과 일치 그때 와 그때 어떨까 좀 감히 인간이지만 그 일치가 일어났을 때 우리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시야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리 상상해보면 아주 신비로운 것 같아요. 아주 뭔가 아주 아주 그러니까 이번 새로운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죠? 그런 그런 목적을 우리가 잘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거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죠그 열심히 해서 이 목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 있는가를 잘 네, 봐야 되겠죠. 그것이 없이 그냥 하는 행위는 굉장히 우리가 좀 쓰는 에너지 만큼의 어떤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생활은 여정이다 라는 얘기를 갖고 이 주제로 조금 이렇게 함께 나눌까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예, 여정이다, 여정. 예. 예. 예, 그래서 그, 그 그러니까 여정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뭐, 뭐 계속 하는 행위 하는 것은 사실은 여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반복이죠 그거는 예. 여정은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있고 방향이 있고 어딘가를 향하고 또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또 길을 잃기도 하고 또 길을 찾고 또 즐거운 여정이 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역동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갖지 않으면 이 자칫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비자 기 때도 그런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아 이제 곧 세례받게 되면 이제 하느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꽃비 단기 같은 아무 근심 걱정 뭐 문제 없는 뭐 그냥 진짜 천국과 같은 삶이 펼쳐질 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예, 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여기에 온 것과 같은 여정이 앞으로도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이제 다른 것은 뭐예요? 이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된다는 것이 다 아주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냥 내가 세례 받으면 이제, 와, 씨, 나 이제 다잘될 거야. 나 이제, 이제 앞으로 세례로 깨끗한 하느님이 자녀가 됐으니, 선하게만 될수 없는 어떤 가치는 일이잖아요. 그건 여정이라고 할수 없죠. 이렇게 열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큰 열린 내가 알수 없는 길로. 예, 예.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려놨던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수 없는 또 미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가기도 하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넘어졌다 일어서고 또거 그 안에서 아픔도 있고 다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주저앉아서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을 때도 있고 크게 여정인 것이죠.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거라는 얘기를 이제 이제 하는 것이죠. 네, 이, 이, 이런 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 그래서 마음의 평화도 잃고 이게 신앙생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정이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땠는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여정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 오셨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뭐 외적인 여정, 이제 눈에 보이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인 여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여정. 이두 가지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서 이제 흐르고 있는 것은데 근데 많은 경우 신앙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나는 유아 세례 받았고 뭐. 뭐 이렇게 주일학교도 열심히 했고 뭐 주일학생 때도 모두 모 복사도 쓰고 뭐저 같은 뭐어도 하고 또그 다음에 뭐 견진성사 언제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신학교에 또 입학했고 또그 다음에 부제품 뭐 사제품 받아서 이제 사제로 살아가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그죠 그렇게 해서 또뭐 아이들 결혼해서 혼배 성사했고 뭐 아이들도 세례 주고 뭐그 다음에 그다 그죠 지금 교회에서 봉사 이런저런 봉사들 뭐 하고 계시고 어쩌면 이것은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여정인 것이죠. 네, 그 여정. 그러나 이제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흐르고 있는 내적인 여정이 예,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내적인 여정이 더 예,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예, 이 내적인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더 사실은 우리를 움직이는 실제로 움직이는 일은. 보여지는 일도 물론 드러나고 이렇게 그것도 신앙 의 여정으로 예,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를 내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여정이 더 이제 뿌리가 되고 더 본질적인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좀 중심 무게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내적인 여정 쪽에 훨씬 더 그것을 이제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렇게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는데, 보여지는 여정에 이제 다 휘둘리게 돼 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커요 많이, 더 시간도, 노력도 많이, 뭐, 등등.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적인 여정에 우리는 자꾸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려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어떤 노력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적인 여정은 또한 예, 내가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한 일에 예, 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여정은 내가 뭐내 안에 일어났고 뭘 했고 부분에 그런 어떤 하느님을 위해서 한 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외적인 여정은 근데 내적인 여정은 이제 달리 말하면, 하느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찾는 것, 만나는 것. 하느님이 내 안에 어떻게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계신가.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느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을 이렇게 보는 것이 내적 여정을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여정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볼줄 알아야 돼 외적으로 일어난 일 안에 예. 보이지 않는 않게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우리는 볼줄 아는 것이 신앙에 진짜 조금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런 작업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그런 차원. 인 것이죠. 더 깊은 곳을 보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 네. 내적 여정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신앙이 이제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 뭐 탄생, 세례, 성장, 그 다음에 겪었던, 뭐, 기뻤던 일, 즐거운, 뭐, 슬펐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어려움, 그 다음에 시련, 뭐, 아픔, 그 다음에 뭐, 성공, 네. 성장, 뭐, 등등. 이런 것, 사건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사건들 안에 담긴, 이제, 그 담겨 있는 의미, 그 담겨 있는 그 하느님의, 하느님의 뜻, 그런 펼쳐진, 보여지는 일들, 내가 느끼고 만져지고 막 그런 것 안에 담아 있는, 담겨 있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아차려가는 여정. 그게 내적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네.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 이루신 하느님의 일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느님이 외적으로 나 이런 은청 주셨고 그때 언제 뭐잘 되게 해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 크고 작은 일들 안에 하느님이 왜 그런 일들을 나에게 일으키셨는지를 알아가는 네. 그것이 내 안에 이루 이루신 하느님의 그 일을 이제 만나는 것이죠. 진짜 만나는 것은 그런 걸 만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게 뭡니까? 이 차원이 아니라, 고통 안에서도, 어려움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절망 속에서도, 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하느님이 내,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만나는 그내적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 그, 이제, 보여지는 것, 예, 보여지는 것 안에,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펼쳐지고 느껴지고 뭐, 일어나고 한 그런 외적인 것 안에, 보여지는 것 안에, 보여지지 않는, 예, 그 숨은 의미들, 그 하느님의 계획들, 하느님의 뜻, 예,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게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방법론인 것이죠. 예. 보여지는 것 안에, 예. 감춰져 있는, 감춰진 보물과 같이,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이렇게 볼줄 아는 것. 이것은 그러나, 예. 뭐, 갑작스럽게, 뭐, 뭐, 기술적으로, 뭐, 뭐, 단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밭에 숨겨진 보물은 아마 그 오늘 비유에서도 그 사람이 아마 아주 열심히 그 밭을 일구고 일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도 이 정말 이 우리 안에 펼쳐진 진짜 하느님의 뜻을 찾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방식에 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느끼고 반응하고 감 이렇게 대응하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닌 예, 정말, 예, 오늘 나에게 누군가 던졌던 그 말이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고 했지만, 이렇게 내가 감, 곰곰이 하루를 되짚어보면서 왜 그때 내가 그 마음이 들었고, 그 사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안에 무엇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이런 훈련, 이런, 이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 아주 잘 익숙하게 아주 매일같이 반복처럼 이런, 이런 반복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아주 우리를 이제 이거는 우리를 그냥 챗바퀴 돌게 하는 반복이 아니라 우리 점점 깊게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 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하는 그 방식에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이 되는 방법론인데 우리 대부분 이렇게 멈추고 뭔가 성찰하고 그 사건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걸리고 이건 귀찮은 멈춘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또 바쁜 일상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신앙이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조금 더 정말 깊은 차원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보여지지 않은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차원으로 그런 차원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삶도, 우리 삶도 자꾸 보여지고뭐 드러나는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정말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지향,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 힘, 진짜 힘, 그것을 정화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많은 이제 비중을 이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숙과 비성숙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뭐 몇십 년뭘 했고 안 했고 이런 차원으로 신앙이 성숙했다 비성숙했다가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만큼만 볼줄 안다면 그것은 비성숙 한 차원인 것 같고 보여지는 것 안에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이제 조금씩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 그렇게 되는 차원이 성숙한 비성숙과 성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신앙이 깊고 신앙이 얕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이 뭐막 하루에 뭐 묵주기도를 몇십단뭐백단 하니까 성숙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어떤 벌어진 사건 을 어떻게 대하는가?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일들, 당황스러운 상황들, 뭐, 그런, 그런 일들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주하고, 그래서 어떻게 소화하는가? 그 안에 보여지지 않은 가치들을, 뭔가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가? 그런데서 신앙이 깊고, 뭐, 그렇지 않고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수있뭐 이렇게 측정한다면 그렇게 이렇게 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보여지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인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하느님 안 보여지고 있는 안 보이는데 우리 다 지금 그분 때문에 이렇게 모였고 그분 때문에 지금 다 모든 거다 봉사하시고 있고 뭔가 하시고 계시고 기도도 하고 보여지지 않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것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미사만 해도 그죠? 예,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보여지는 것은 네. 미 사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 신부 있고, 뭐 제대 있고, 뭐 감시 있고, 뭐 독서대 있고, 뭐 말씀 들리고, 네. 그 다음에 네. 특히 또 성체, 성혈, 빵과 포도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가? 그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린 누구를 보는가? 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는 일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 그것을 보고 예, 믿고 그것을 보고 고백하는 행위를 미사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빵이고 포도주인데 분명히 그 하얀 빵 조각인데 우리는 그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숭을 내어 주신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그리스도 자체고 그분의 생명. 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인 그래서 이 빵과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웃음> 이 빵을 먹었는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것을 그런 거 같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보려고 할때 우리 앞에 펼쳐진 죽음도 우리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뭐 장벽과 같은 죽음도 우리는 사실은 이겨낼 수 있는 게뭐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무엇으로 그것을 마주할 것인가 나중에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이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또 주일 적어도 주일에 이렇게 만나고 보시는 이유는. 그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그것으로 우리를 정말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것이죠. 미사 안에서. 그래서 미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목격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목숨을 내어주신 당신의 죽음과 부활.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는 것이지. 뭐, 그죠. 오늘 주일 다 갔다 왔으니 할 목숨 다 했다. 뭐, 이 차원의 삶 이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찾아진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미사 안에서 파스카 잔치라고 하잖아요. 잔치상이, 우리를 위한 잔치상이 또 펼쳐지는 것이고 그 잔치상이 우린 초대받아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또 영원한 삶을 사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안에 감춰진 숨겨진 보물, 같은 이, 이것을 보는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예. 또뭐 우리 사제들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그죠? 뭐 저를 보면 뭐 제가 뭐 밖에서 보면 뭐 제가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이 이제 사제 성품의 은총을 예. 특별한 하나님의뭐 성품을 이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기 때문에 사제들을 제가 점, 여러분들보다 젊고 어리지만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존경해 주시고 그런 것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이 시간에 이렇게 또 모여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안에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더 보고 그것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 우리의 그 방식이 그, 그, 그것이죠. 우리 방식 자체가 신앙생활 방식의 핵심적인 방식이 다 이거잖아요 또뭐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예수님도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다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보여지는 것 안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 왜냐하면 행복선언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난 마음이 가난 사람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 뭐 행복하다, 예 네, 그죠? 예뭐막그멤뭐 네, 그 뭐, 박해받는 사람 막 행복하다, 막 그런 그런 가르침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그 말마디만 봐서는 이게 무슨 행복이 그게 행복인가? 예수님 자체도 이렇게 선포하신 것만 봐도 드러나는 것자 그거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들리는 것 안에 갇혀 담겨 있는 네, 그런 것을 선포한 하신 것이죠. 그 외적으로 들은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더 깊은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 을 봐요. 예수님, 그죠? 이해할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어떻게 이런 제자들 뽑았는가.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어떤 의미들이 있지 않는가. 네. 음, 그죠?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고, 뭐, 세리, 뭐, 이럴당원 뭐, 배반자, 뭐, 등등. 그죠?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 뭐 이런 사람들, 소외된 이들, 그들을 당신이 이해할 수 없어요. <웃음> 그저 보여지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결국 다 도망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그런, 그런 일들. 그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가장 중요한 제자로 뽑으셨는가? 뭐 결국 다 우리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드러나는 것 안에 보여지지 않은 그런 의미들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나자렛의 30년의 그 예수님의 삶 그렇죠? 33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 33년 세상에서 오셔서 사는데 하느님 나라 뭐막 가르침 기적 베푸는 거 고작 3년이에요 아주 비효율적인 예수님의 그런 삶 보여지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거 봤을 때긴 시간 차라리 20대 적어도 20대부터라도 하느님 나라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 고쳐주고 세상 다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이 세상이 좀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30년을 거의 침묵과 같은 아주 숨어, 숨어서 나 자리에서 그냥 저 사람이 하느님이 아들인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의미들 보여지지 않는 드러나는 것 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네, 30년을 저렇게 사셨을까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인가?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 신앙이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 일으키고 뭐 훌륭한 일을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만 바라봐서는 맨날 뭘 청하고 그런 거 오기를 기대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음, 어를 수가 있고. 아, 예수님, 전능하신 분, 뭐 굉장히 뭐 그,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 수 있는데. 평범하게 30년을 사셨던 그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 그 속에서 보는 게 진짜 신앙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될때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자꾸 예수님 부딪혔던 그 사람들과 아주 비슷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뭐, 그건 여러분들만 얘기 아니라 우리 사제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보여지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그 가치들, 그 숨어있는 그 보물들, 예수님의 그, 그 의도들, 뜻들, 하느님의 계획들, 그 지향들, 의미들을 이제 자꾸 보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면 이제 보여지는 것을 이제 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리사들 율법학자들처럼 네,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법조항에 그 위배되느냐, 안 위배되느냐. 이런 거에 굉장하게 여어서 사는. 살아계신 하느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느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나는 지금 이 사람은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안식일에 그 사람 고쳐줬다고, 안식일법 위배했다고, 이것 당신, 하느님, 음, 그것 당신 틀린 일입니다. 예, 당신이 절대 하느님의 아들일 수 없어. 메시아라면 절대 그, 그,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아주 편협하고 아주 그냥 그 막혀있는 그것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여지는 그 삶에 사로잡히게 되면 보여, 보여지지 보여 않는 그 가치들을 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런 위험성들이 예,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일, 써져 있는 거뭐 예,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어 있고 예, 그것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으로 평가와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 정신은 이제 놓치게 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좁은 사고를 하게 돼 있고, 그냥 영혼과 육신이 아주 피폐하게 굳어버리는, 그냥 신앙생활이 자꾸 쪼그라드는 신앙생활. 내가 뭘 지켰냐, 안 지켰느냐, 막 이걸로, 내가 이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나를 막,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올감에는, 나 자신을 내마르게 하는 막 그런 영혼과 육신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좁아지는, 숨막히는 그런 차원으로 갈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차원은 생각을 아까 얘기한 대로 아, 그 의미를 찾는 것은 계속 우리가 이제 성찰하게 하는 것이고 자꾸 그냥 머물러서 고요하게 좀 마주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런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것을 이제 멈추게 해버리니까 영혼과 육신이 예, 당연히 그냥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 결과로 뭐 눈에 뻔한 결과는 뭐냐 보이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우리를 이끄시고 움직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런 하느님은 이제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디가 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뭐그 차원으로 정말 가짜 하느님 문자 안에 갇혀진 그 성상에 갇혀진 어떤 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지. 네, 나의 삶의 아까 좀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저렇게 나를 이쪽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흘러 흘러서 나를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길을 걷는 그런 하나님을 네, 함께 걷는 여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제 그죠 이제 보여지는 것이 안에 오히려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 예, 하느님과의 그런 내적인 여정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아주 뚜렷하게 뚜렷하게 하면 할수록 예, 우리의 그 신앙은 아주 확장되고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제 다른 사람을 봐도 그 보여지는 것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가 뭔가를 이제 이제 보려고 하고 그런 시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사람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달라지죠.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했어. 을 그럼 저 사람은 이제 나하고 관계 끝이야. 이런 차원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더 들여다보고 조금 더 변화하고 싶고 뭔가 그래도 같이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차원으로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런 보여지지 않는 내적 여정을 우리가 좀 뚜렷이 이렇게 그런 음, 훈련이 우리에게 좀 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 저도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조금 좀 지면서좀뭐말좀 짧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내적 저의 내적 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언제 세례 받았고 뭐뭐뭐 뭐 어디에 살아서 뭘 했고 복사했고 뭐 등등 뭐 신학교 언제 가고 뭐 신부 언제 됐고 뭐 어디 신부로 뭐 어디 성당 있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났던 내적인 여정,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이, 이루셨던 내적 여정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뭐좀뭉뚱그려서초중고뭐 뭐 정도 이렇게 뭉뚱그리자면 아직 하느님 몰라요. 하느님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고 그냥 그냥 좋은 거지. 성당이라는 공간이 나의 놀이터야. 네. 뭐 그냥 늘 가는 곳이 주말. 뭐, 학생 때, 그죠? 주말에 뭐, 는 성당에 가서, 거기서 아이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또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 뭐, 여름에 뭐 캠프도 하고, 그냥 성당은 나에게 따뜻한 하느님 품 같은, 내 안에, 내적인으로 봤을 때, 그때 나의 어떤 여정 안에서, 예, 하느님은 나에게 그냥 따뜻한 품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공간. 아주 따뜻하고 즐겁고, 기쁘고, 재밌던 예, 그런 공간들. 예, 네,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더 이제 하느님과의 더 조금 가까운 뭔가 뭔가 더 구체적인 관계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1, 2학년, 1학년, 2학년 아마 좀 2학년 초반까지는 중, 뭐일학기 정도까지는 군대 가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의 그 기운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학생 때그 즐거워, 신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겁고 재밌고 여기도 뭐 신부 뭐뭐 뭐, 뭐 어떤 신부가 됐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신학교 생활 자체가 너무 재밌어. 재밌고 즐겁고 그냥 뭐 여기서 살면 뭐 신부 되는 거가 보다 뭐 그런 느낌이 막막꼭막막뭐 어떤 막 강한 막뭐사제직을 향한 강한 열망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그삶 자체. 근데 딱 이제 이제 좀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 뭔가 이제 딱그 순간 에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일학기를 맞췄는데 이학기때 군대 가기 전에 학기에 원래 좀 신학생들이 다들 조금 위기를 겪는 때인데 저도 그때 딱 뭐냐면 너무 즐거웠잖아요 지금까지 하느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됐고 그냥 하느님 좋으신 분이고 재고 그냥 즐거운 삶 자체가 하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느님 진짜 계신가? 갑자기 그 물음이 딱 저를 때리는데 그게 어떻게 왔냐면 그 질문이 너무 그것도 오묘한 방식으로 왔어요 저한테 제, 이제, 청주교구 동기였고, 지금 신부가 안 됐지만, 예, 그 친구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나가, 외출이 주일만 되니까, 이제 음주가 되잖아요. 주일만 유일하게. 친구가 술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술을 잔뜩 먹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주일날, 저는 외출을 안 했고, 야, 너, 저한테 와갖고 다짜고짜, 다너 지금 하느님 추구하냐? 나한테, 뭐, 술주정을 해도 이런 아주 거룩한 술주정을 한다고 고서 그래서 대답을, <웃음> 하, 뭐, 어이, 뭐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너술 먹어서 빨리 가자. <웃음>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너 지금 추구하지 못하면 영원히 추구하지 못해. 어이씨, 한방 막,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술주정은 그술 먹고 온그 놈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것도 열이 받는데, 더내 안에서 막그 화가 났던 건, 당연하지 내가 여기 그래서 여기 와 있고 내가 그래서 신학생으로 이렇게 20대 초반에 여기 와서 이렇게 나 자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 당연하지 하느님 따르고 있지 그분을 내가 잘 따르고 있지 라고 대답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와 그러면서 막 기분도 나쁘고 나갔어요 나가서 막 1층 신학교 1층 화장실 가서 공용화장실큰 화장실에서 큰 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그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데 너무 슬픈 거야 그 질문에 답을 알수 없는 내가 너무 슬퍼 내가 왜 여기 있나 그럼 그 답도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막 이런 어떤 생각들 막 들면서 그러면서 막 한참을 막 그래도 시원하게막 울었어요 막 이유 를알수 없는 그냥 막 그런저런 생각에 막 한참 울고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하나의 뭔가 이렇게 딱 떠올랐던 그냥 소리 같은 뭔가 생각 같은 내가 있지 않냐. 그냥 그 단순한 그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 어, 하느님 계시다. 내가 있지 않냐. 나 어, 있다. 네. 네. 그 그게 딱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모든 것이 계시다. 하느님 계시다. 그 내가 있는, 여기 있는 이유도 그거면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에 충분하다. 그래서 막 충, 다시 충,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경험. 그때가 이제 제 안에서 내적으로 아,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현존, 그분이 살아계신 하느님, 진짜 계시긴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체험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저에서 쪼고 하면서 그 다음 여정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또막 이제 그런 것을 찾아 헤맸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진짜. 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막 신학, 뭐막 성경, 뭐 철학, 뭐막다 배우죠. 근데 진짜 그분이 사랑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 십자가 보면, 이제, 나를 위해서 저길 달렸다고?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죽음이 나를 때문에? 나를 위한 죽음이야? 라는 것이, 이제 그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와닿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네. 왜냐하면, 난 그걸 선포해야 하고 전화해야 될 사람이, 저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 예수님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저 죽음이 나를, 그저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그것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제가 된다는 것은 빈 껍데기만 사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과 막또 막 내적으로 막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만나려는 그런 여정들이 이제 계속 되면서 이제 부제품 피정 때 비로소. 다행히 막차를 탔어요. 그때 만약에 그것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예, 네, 아마 사제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있다가 보류해서 뭐, 더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그때 어떻게 찾게 됐냐면, 이제 30일 피정을 하잖아요. 피정 때. 아주 깊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때니까, 30일 동안.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13장, 그 세종례 장면. 나를 씻어주는 장면, 묵상하면 첫 번째 문장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복음을 읽으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니까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까?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 사랑을 봐야 제가 사랑을 봐야 제가 믿고 그 제가 할거 아닙니까 이 여정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 복음을 묵상하는데 그냥 바로 첫 장면을 딱 떠올리는 순간 그냥 싹 녹았어요. 왜냐? 그 장면을 떠올리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발을 씻어준다? 제자들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발을 씻기 위해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리니까 예수님 무릎을 꿇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무릎 꿇는 예수님 인간에게 무릎 꿇는 하느님이야 우와 이게 하느님 사랑이구나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가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배신자 심지어 배신자까지 있고 예, 네,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막세 번이나 으뜸 제자는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그런데 그 그걸 다 알고 계신데 그 예,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 앞에 무릎 을 꿇는다. 야, 이거 뭐냐? 이런 사랑이구나. 우리에게 무릎 꿇는 사랑, 우리 어떤 존재지 인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건지, 우리가 예, 당신을 모른 체할 때도 말고 뭐 등등 다 알지만 무릎 그 무릎 꿇는 사랑이구나. 야, 이런 사랑이, 하느님 사랑이구나. 이게, 이때,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아, 내가 흘러온 걸 보니, 진짜 무릎 꿇는 하느님이셨구나. 나에 내 앞에, 내가 무릎 꿇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릎 꿇으셨구나. 그런 하느님, 그때, 이제, 아, 하느님 사랑이, 나의 것이구나. 이게 진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그때,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만나게된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신부가 돼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끝나지 않아요 <웃음> 신부가 돼서 이제는 이제 그 사랑을 만난 만났고 신부가 돼서도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이, 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신부가 돼서도 방황하고 여전히 방황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나약한 저 자신을 보기도 하고 헤매고 네, 쓰러지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서 방황을 하면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서 더 예, 뭔가 깊어지는 것은 어, 그분 그분을 좀 그분에 대한 갈망도 또그 동시에 깊어지더라고요. 예, 내가 오히려 막 그렇게 방황 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샤를 듣고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성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도 엄청나게 방황했던 이제 회심하기 전까지 방황했던 성인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느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그분이 다 하느님 부인하고 무신론자가 되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비슷한 일이 내가 그렇게 막 흔들리고 부인하고 뭐뭐 방하고 하는 사제가 됐음에도 그런데 그럴수록 내 안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분에 대한 갈망이 더 이제 막 커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막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그 하느님을 갈망, 내가 갈망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그분을 깊이 알려고 했고, 그분을 사람들이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더, 더 커야 되고, 커져야 되고, 예, 그런 쪽으로 다 매진했는데, 어느 날, 이게 예, 예,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아, 내가, 내가 하느님을 아는 그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먼저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하느님의 나에 대한 알미 더 중요하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훨씬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전환이 어떤 되게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막 그랬던 삶에서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분이 나, 그분의 나에 대한 알미 어떤 알미인가를 생각하니까 아, 그것이 하느님이 중요하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분이 중심이구나. 그분이 이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하느님이 나를 아신다. 그 단어가 이제,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딱 저한테 들어왔던 그 문장에서 하느님이 나를 안다. 언젠가도 말씀 드렸죠. 하느님이 그냥 저 무리 한국인으로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개인인 나 윤영중 필리핀 여기 세종시 의 교구청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 개인의 나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신다. 전부뿐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신다. 하느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 너무 이건 놀라운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이제 그런 하느님 미신이 그 하느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나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거면 그것만 내가 잘 간직하고 있어도 아주 새롭게 살수 있겠구나. 내가 막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느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알물 바탕으로 내가 네, 살아가는 거. 그것이 면 충분하겠구나 그게 이제 제 안에서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삶 안에 이제 보여지지 않는 선님이좀 이루어지셨던 그런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린 거고 이제 그 아마 다들 각자 이제 그런 여정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이 저는 이게 저 제가 하느님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복음 이랬고 이랬으니까 오늘 예수님이랬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신 하느님의 이, 이, 일이죠. 하느님이 내 안에서 나를 나를 하신 하느님이 내 안에 이루신 하느님의 역사를 예, 선포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성당 다녀 성당 다녀 막 좋아 뭐가 좋으냐 이거죠. <웃음> 그렇죠?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 내 안에서 일어난 큰 그것을 선포하는 게 진짜 신앙을 전하는. 이잖아요. 그그 그걸 통해서 변화된 또 삶을 꼭또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이 정말 좀 이렇게 해나가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각자 각자가 그런 어떤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일을 여정을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하나의 그 여정을 이렇게 하나의 기획문처럼 뭔가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예,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을 선포할 수 없다면 아직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그것을 이제 뚜렷하게 하는 그 멈춰서 그 여정들을 쭉그 보이지 않는 여정들을 자꾸 곱씹고 아 그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던 것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잘 이렇게 매듭 매듭 접지면 이게 굉장한 내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이제 이 하느님과 온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힘으로 또 오, 이번에 이 길을 내가 또 하느님과 가고 있구나 또 새롭게 또갈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는 오늘 한 시간 정도 어, 이거좀 커서 가는 중이야. 아네여몇 예. 예,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했고 또뭐 혹시 예, 궁금하신거나 뭐 제가 한 오늘 이 내용 중에 또뭐 와닿으신거나 뭐더 조금 더 연장해서 얘기 나눠주실 분 혹시 계시면 나눠주시면 저에게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뭔가 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웃음> 오늘은 11분이 들어오셨는데 네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웃음> 그러면 나눔을 안 했던 분들 중에 한번 나눠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래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죠? 도안동도안동 어, 도안동 자매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아 나눔 하셨었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어... 최근에 좀 맨날 늦어서 오늘 두 아, 번째 참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뭐 그냥 편안하게 뭐뭐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웃음> 아 네. <웃음>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어,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어, 일단 제가 조한녀성당에 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제가 뭐 찬양 봉사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공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네. 성스럽고 감사하고 그 안에 있음을 정말 체험하는 네. 정말 네, 새로운 경험들 많이 하고 그 감사 안에 있고 그런 감사함을 이제 음, 그런 말씀 들으면서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야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 직장생활에서도 이제 성당에서 대하는 자매님, 현장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갭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당 안에서 같이 나누는 거는 굉장히 좋고 받아들이는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교훈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 실제 이 안에서 아닌 제가 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안에서의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음. 어,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되게 힘들어하는 중에 음. 힘들어하는 중에 그 부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어, 제가 힘들었던 제저 제, 저는 다 모든 거를 내어놓고 그 사람을 맞춘다 생각했었는데 나와서 다시 보니 저와 같은 모습을 하는 부서원이 또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게 최선이고 다 한다고 그게 제 모습이고 그게 이제 신앙 시청하는길을함겠는데 다시 나와서 보니 저와 같은 모습의 그런 팀원들이 있고 제가 힘들어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아그 사람이 나 때문에도 힘들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면서 음. 그, 그 신부님 오늘 말씀하신 그 여정 그리고 잠시 심 그리고 그 성찰의 시간들 네. 그런 것들이 그 한순간 한루하루가 아니었지만 쭉 저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너 그런 애야 너는 그런 애야 그래서 너는 더 노력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그런 뭐랄까 제가 지금과 같이 가는 길을 함께 하고 있고 네가 힘든 거 알고 그래서 네가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리고 깨달을 네.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래 항상 음. 그 옆에 있던 그 주님을 느꼈던 네, 그몇 년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도 이제 잠시 멈추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순간순간 이제 굉장히 바쁘고 오늘도 이제 들어오지 못할 뻔 했지만, 음. 오늘 꼭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아까 보분 말씀처럼 아, 그 안에 보물을 발견하는 내 스승을 음. 노력 있지 않는 이상은 하루하루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많고 네. 그래서 바쁜 중에도 꼭 시간을 내서 그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꼭 필요하구나라는 감사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오늘 여기 시간에 또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신부님 말씀 나누게 해 주신 이 시간도 그 안에 참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동 혹시 자매님, 아니스 자매님 나눔 해보셨나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웃음> 문화동 자매님, 최우윤 아니스 자매님 계세요? 안 계신가? 답이 없으시네. 안 계세요? 아. 나가셨나 보다. 그러면 월평동 예. 자매님 안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예. 어? 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아, 비디오가 네 비디오가 꺼졌어요. <웃음> 아 예.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어, 저희는 제가 작년에 성소분과장이 돼서 음, 이제 성소분과 이제 모임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사실은 정말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되게 좀 불편했었어요.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음. 그래서 그냥 저희 본당이 제 마침 그 미사를 대면 미사를 못 하게 돼서 줌을 사셨어요. 네. 네, 저희 저 본당 줌을 또 사셨는데 아무도 쓸줄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 하고 대면 미사 되고 그렇죠? 어쩌고 네. 하니까 네, 그냥 줌만 사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저희가 줌을 써도 되냐? 제가 작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2년간 그 부, 뭐 맡으면 임기가 2년이어서 올해는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하는 다른 이제 성소 이제 예신 어머님들도 조금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줌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예신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모님들이 분가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음. 아무 신부님 수녀님도 지금 들어오지 않으세요 저희 주 모임에 그냥 음. 저희끼리 저희 음. 예신 어머니 다섯 명 저까지 해서 여섯 명이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신부님 수녀님 안 들어오시는 것도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관심이 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조금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비슷해요 그냥 그성소분가에서 이렇게 음. 나눠주신 뭐그 순서대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하다 뭐 복음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복음 나누고 또 저희 나눔을 해요. 한달 음.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나눔이 정말 음.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막그 하느님을 느끼고 서로 이제 뭐별 말도 아니지만 이렇 서로 위로가 되고 막 힘을 받고 주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모임인 것 같은데 어, 너무 좋다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진행을 계속 해야 되나 어찌 되나 막 얘기를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좀 힘이 난다 서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지금 뭐 이제 아무튼 예수님 거의 예수님 체험 뭐 그런 얘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좋았고 처음에는 아뭐신부님 수녀님이 안 들어오셔서 서운하다 이랬는데 어쨌든 둘이상뭐 모인 곳에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이 저희한테 되게 위로가 돼서 저희끼리 되게 으쌰으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서로 열심히 잘 이제 저희끼리 막 힘을 북돋으면서 이렇게 진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여정을 저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되게 아. 저희 이제 예신 어머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음. 계속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줌으로라도 저희가 이런 나눔을 할수 있는 게 되게 감사, 감사한 시간이 계속 되는 거 같아요 매달 매달 음. 그래서 아무튼 네. 어, 행복해, 네, 행복하게 저희 잘 예신 모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뭐 다, 그죠? 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진짜 뭔가 이 여정이니까, 그죠? 우리 여정에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거는 행운이고, 또 나눌 수 있다는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참 그런 그룹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제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영성 모임, 이제 매달,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한 샤르드 프고 영성을 살려고 하는, 교구사자들의 모임, 어른부터 젊은지, 새신부님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여정들, 내적인 여정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곳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풍요롭게 아 저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의 경험도 이렇게 듣고 하면 더 좋은 여정이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늦은 시간 또 9시 넘었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8월 둘째 주는 할수 있을 것 같고 8월 네 번째 주는 아마 제가 네아 휴가를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고 있다가 그래서 아마 그때 휴가를 줄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번 모임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침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저희들 또 오늘 이 밤을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또 편안히 잠자리에 들고 내일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새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세요.